샤오카 네, 잼 정한이가 사줬어요 네, 제가 입었는데 너무 편해서 한번 선물해줬습니다 근데 <웃음> 네, 너무 더워요 <웃음> 이게 원래 봄 가을 용인데 지금 너무 여름이 <웃음> 나 지금 이렇게 입는지 더나 찜찜한 것 같아 네, 지금은 여기 할아버지 여기 할머니 여기 아들 <웃음> 네, 이렇게 환붕한 <헌분한> 가족입니다 환붕한 <웃음> 가족 <웃음>